준비시 주면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드디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트레이너분들 모두 마음에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트레이너 로맨츠에 출전하겠습니다 어 좌측에 계시는, 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 우측에 계시는 트레이너분들 세 분이서 벌써 네. 세, 어, 토론을 하고 있어요 세일을 아니 그리고 약간 무슨 팀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세, 세 분은 어. 팀인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네. 굉장히 어 아스파인드 아 아니죠? <웃음> 아저 가게 접고 오신 분이 네. 굉장히 일사십니다 아, 아 화이팅 화이팅 자삼천포에서 오신 분과 가게를 폐업하고 오신 분 그리고 <웃음> 네. <웃음> 한자 1번 인기 아배업 많은 분들 모였어요 나 네, 좋습니다 도중에 많아서 역시나 첫 스타트가 중요하겠네요 오. 출발했습니다 아, 아 오, 출발. 오, 또 어, 어 마루젠과 아, 현재 오, 세이오스카이가 네. 치고나온 모습도 페이스메이커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지가 될지 어, 역시 파르 코어가 또 중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세이오스카이서 회사하고 있습니그 이게 출전자가 많다 보니까 전수가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희 아빠또 엄청난 스킬이 있었잖아요 어, 오, 야, 어, 설마 저 1번 인기 네. 네, 팔코원인건지잘 달리고있습니다 탈출수 어, 터지고요 예. 와 붙이기 예. 어려운거 예. 달고있어요 러면서고선에프패서 쭉쭉 스게 발동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남았거든요 아무래도 저 오케이 쌩연 인코스 팔코옹원이 이르낼같더라고요 쌩연 인코스 안직 준비중 있어요 안돼. 자 누구의 패스 강당? 강당? 강당? 포트타이닝 엥글링 크리나, 지축은 올라오는 아, 선수가 없나요? 엥글링 카리게 너무 멀다. 어, 이층가이다이층각 가. 터 가. 드카보드카보드카 따라 오나요? 하지만 아, 경기를 아, 붙이는 드카 아, 아, 아, 아, 아. 역시 음악 모습에는 오구리 챔버 기대가 된다. 아! 다정한 분들, 오구리태리, 맞습니다. 맛있긴 맛있네. 어, 뭐, 뭐, 뭐, 뭐. 역시 그러니까, 음악 웃음에 여러 가지 변수이지만 확실한 친구들은 몇개 있거든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구리태리. 네, 제가 또 애정합니다. 세상에 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